안녕하세요. 눈치 안 보며 드라마 보고 싶어 드라마 리뷰를 시작한 도쿄에 사는 제제입니다. 오늘은 KBS2 수목 드라마 대박 부동산 1회를 보고 구독자님들께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장나라 정용화 배우는 제가 워낙 좋아하는 인물들이고 부동산 문제나 귀신 문제나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냉간히 다들 관심 있어 하는 분야다 보니 귀신은 진저리치기 싫어는저 역시도 이 드라마의 흥미를 갖고 보게 되었는데요. 내용 스포가 있으니 이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지아가 하...하고 입냄새... 아아 니 입김을 내밀면 귀신이 모습을 드러내며 인간에게 달려드는데요. 장나라는 카타같이 생긴 총을 이용하여 장벽을 치고 귀신을 잡습니다. 결계라고 하죠. 명매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한후 귀침을 꽂아 귀신이 그대로 소멸하게 만드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죠. 이렇게 목숨을 건 일을 하는 그녀도 일상생활은 우리랑 다르지 않은데요. 홈쇼핑에서 마음에 드는 부츠를 사려고 하는 순간 신발장의 신발들이 와르르 무너지며 집안의 전기들이 다 나가죠. 알고 보니 그녀의 엄마 역시 귀신이네요. 귀신이 되어서도 딸의 충동구매 과소비는 영 마음에 드시지 않으신가 봅니다. 암튼 그녀의 엄마 귀신은 20년간 그녀 곁을 머물며 떠나지를 못하는데요. 홍지아 자신보다 더센 영매가 나타나 엄마를 떠나보내는게 소원이라 하며 홍지아는 엄마 귀신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한편 오인범은 이 드라마에서 사기꾼으로 나오는데요. 특수 장비를 이용하여 귀신이 있는 것처럼 집 주인을 겁주어 귀신 특치 기계를 구입하게 하여 한탕 제대로 하는 사기꾼입니다. 한당한 돈으로 스포츠카를 렌트하고 고급 호텔까지 빌려 수영장에서 여유롭게 수영을 즐길 때 그에게 물속에서 귀신이 다가옵니다. 어휴, 다행히 꿈이었는데요. 어렸을 적 자신의 아빠가 꼭 잃어버리지 말고 갖고 있으라 했던 목걸이 그리고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죽음을 경험했던 그는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하고 생각을 떨쳐버리죠. 그리고 다시 사기를 치려고 드림오피스의 주인부부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오인범과 허 실장은 자신들이 설치한 것과는 다른 현상에 의해 겁먹은 주인부부에게 귀신 퇴치 기계 의뢰를 부탁받고 좋아라 하는데요. 드디어 주인 부부의 남편은 엄청난 구두세인지라 대박부동산에서 귀신 퇴치도 공짜, 임대매매도 시세대로 받아준다는 말에 오인범네가 설치해준 기계는 도로 철수하라고 하죠. 오인범은 대체 갑자기 주인 부부가 태도를 왜 바꾼걸까 고민하다가 홍지아가 원인이라 생각하고 그녀의 뒤를 캐는데요. 그녀는 오인범을 보고 철거 쪽과 관련 없는 사람이면 다치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죠. 곧이어 태진 용역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오는데요.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는 이유가 엄마 귀신 때문이라 하는 홍지아를 못 믿는 김태진은 곧이어 자신이 알수 없는 환각에 빠져 대박 부동산 2층 귀신과 눈이 마주치고 다른 일행들도 모두 귀신에게 홀려 정신을 잃었을 때 오인범이 경찰 사이렌 소리를 틀게 하여 정신을 모두 차리고 그 자리를 도망치듯 떠나갑니다. 그리고 홍지아에게 오인범은 사기를 치려고 접근했다가 오히려 된통 당하고 드림 오피스텔 건을 다시 사기치기 위해 준비를 하러 갑니다. 홍지아는 드림 오피스텔 주인에게 퇴마 의식을 치르는 동안에는 아무도 건물 안에 들어오게 하지 말아달라 하지만 이미 오인범은 들어와 있는 상태였고 자신들이 설치한 가짜 귀신 효과를 테스트하는 중이었죠. 한편 홍지아는 귀신을 잡으러 가기 위해 각종 무기들을 손보며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드림 오피스텔 귀신은 두 명인 만큼 귀침도 두 개를 준비해 떨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진짜 귀신이 나타나자, 오인범과 허실장의 통신기계는 먹통이 되었고, 홍자는 또다시 입냄새, 아니, 입김을 내뿜으며 귀신이 모습을 드러나게 했는데요. 어우 친구 귀신 겁나 무섭습니다. 이 귀신들이 동시에 조수 영매의 몸에 들어간 순간, 오인범이 실수로 결계를 틀어놓은 문을 통해 재빠르게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귀신에 쓰여 뛰어내리려 하는 영매를 홍지아와 오인범이 가까스로 잡아서 살리게 됩니다. 귀침을 맞고 한 귀신이 조수 영매의 몸에서 빠져나가자 홍지아는 나머지 귀침을 조수 영매의 몸에 내리꽂이려 하는 순간 정신이 들은 조수는 자기는 귀신이 아니라고 살려달라고 하고 그 순간 오인범에게 귀신이 쓰인 것을 알게 된 홍지아는 그 역시 영매임을 깨닫고 한참을 쳐다보며 일화가 끝났습니다. 이화에선 얄밉지만 그래도 그의 힘을 통해 엄마 귀신이 저세상으로 가시게 되진 않을까 기대하는 홍지아가 예상되는데요. 매주 수 목요일 밤 9시 30분에 KBS2에서 방영되는대박부동산 너무너무 재밌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 영상으로 급하게 만들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